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진짜 진짜 추워지기도 하고 제가 건성이라서 손이 진짜 진짜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핸드크림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마음에 들고 제가 N통째 잘 쓰고 있는 보습, 패키지, 향 모두 마음에 든 제품들 네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솝의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밤인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 유명해서 안 넣을까 하다가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고 호불호도 갈리지 않을 것 같아 요 사심을 담아서 넣어봤습니다 딱 아이셔가 떠오르는 그런 상큼한 향 독하지 않은 허브향 그런 시트러스 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되게 부드럽고 유분기 없이 마무리가 되는 편이고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이 핸드크림만 바르면 되게 리프레시 되고 정신이 딱 깨는 그런 느낌이라 항상 데스크 위에 두고 쓰는데 이게 이 특유의 이 알루미늄 용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 안에서 꺼냈을 때의 그 간지? 그런 감성은 너무 좋은데 이게 잘 터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이딕트의 핸드크림인데요. 요거는 원래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에이딕트의 세 가지 시그니처 향이 세트로 들어간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터피치 향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사고 싶어요. 네, 단품은 안팔더라고요그이터빛치 향수랑 냄새가 완전 똑같은데 되게 청아한 복숭아 향에 끝에 우두가 살짝 가미된 되게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향이에요. 끈적임 하나 없이 되게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적은 양으로도 보습감이 진짜 진짜 좋은 편이라서 저는 들고 다니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도 이런 알루미늄 용기라서 그런지 벌써 여기 옆구리가 이렇게 터진 거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향도 보습감도 패키지도 아주 만족을 해가지고 진짜 잘쓰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바르면 항상 사람들이 뭐 발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다음은 하운 틸모스 핸드크림인데 이거는 별로 유명한 제품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향이 생각보다 진짜 좋더라고요 라임 오렌지 느낌의 스트러스한 향인데 되게 톡톡 튄다기보다는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의 스트러스 그런 향이라서 되게 차분한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고 쉐어버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핸드크림 중에 각 제형도 제일 그나마 꾸덕한 편이 모습력이 진짜 진짜 좋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흡수는 그렇게 빨리 되는 타입은 아닌데 끈적임은 또 없어가지고 저는 주로 이거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듬뿍 발라주고 자는데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때손이 정말 애기 손처럼 보들보들하게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거 나이트케어용으로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오센트 퍼퓸 핸드크림인데 이게 패키지가 되게 감성적이고 핸드크림 같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러브향을 제일 많이 많이 쓰는데 이게 진짜 부드럽고 편안한 플로럴 향? 되게 향긋한 비누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향기 지속력이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잔향이 엄청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향수 대신 써도 좋고 이게 다섯 가지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보습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제형은 오늘 소개해드린 핸드크림 중에서 제일 묽고 가벼운 그런 멜팅 텍스처라서 바르는 순간 진짜 쇽하고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얘는 알루미늄 용기가 아니라 터질 우려도 없고 패 패키지도 예뻐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진짜 진짜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 진짜 진짜 자주 쓰는 핸드크림 4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패키지도 예쁘고 향도 좋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도 완전 추천드리고 저처럼 손 건조하신 분들 핸드크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